열줄열줄나이스두 나이스, 아유... 가지야 <replies> <웃음> 뭐야 왜이야 소노공이었어? 대멋있던 비트 일단은 기본적으로 깜짝만하네 내가 대가리 잡고 있을게 카운터 할게. 오케이 오케이 굿. 어 카운터 tiverpay... 찍어요. 비전 빅났다 여러분약에약이서 때려야 되는데, 한방에에서 어, 네, 진짜 고기는 여기 진짜 못 달렸다. 꼬리 조심. 꼬리 조심. 역리 조심. 파거 네. 나이스. 아, 마스터 해버렸어. 파 봐야 돼. 지금 내 안전... 이거 네, 예요 자, 그럼 님편히 해. 음, 나간편 아, 이러고 딱 해줘가지고... 진거막히게인지가되네요 그... 고 잘한다. 이거 좀 빠스. 해주편 감사합니다. 어... 야, 애초반 있다가 고자패님 지금 안 짜는 건데... 날라가 줬어요? 이거 이쪽 브심그러요 어, 네. 네. 네. 뭐야, 진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 핸드가 <웃음> 어, 있는드글도 있고, 핸드도 어. 있고, 백도 있고, 핸도 있고, 핸드도 있고, 핸드여 있고, 여드도 여섯 핸드도 있 여섯 드도 있고, 핸드로로 어 한번 조심... 뒤로 칩니다. 뒤로 걷는다. 아, 이거구나. 아, 근데 내 절구 <웃음> 없어졌어. 살아야 <웃음> 아프게 때리네. 나 아니야. 봤어요. 쥐어줘야 돼. 이제. 어, 어, 어, 어. 제발 어. 요 3시 쪽 지워줘야 돼. 시쪽여섯시세시 중앙. 천천히 나와자 3시 가 보자. 3시 쪽보3패부터자기하죠 지우는 거부터 해 줘요. 바닥 지우는 거. 보자. 3시 쪽보이 빨간 막아야돼, 그중이예요님 어, 암수, 님암해주세네 나이스 나이스 때리고 최대한 때리고 촉수 생각이에요, 때리다가 몸에 연기 나오면 촉수된다 카운터 비 카운터를 아, 아저 너무 전조가 없, 아, 없는데 야, 너무 방금 찍고 찍어요 빼요 너무 다짜고짜 카운터 찍어요 이거 좀 나중에 더기 여기, 있어이기여 있어 기여스 생각 여스여스여독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면 몰라요 촉스 하 여기, 여있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여촉여촉여 공인이 왔습니다. 왔나? 터스오라스 오스터라스. 오스터라스. 오스터라스. 오스터라중오로중라로 오스터라스. 오스터라스. 오넣터라스 오스터라스. 오스터라스. 오스터라스. 이라스 별하게의식이 뭐지? <웃음> 별? 그 돌리는 여기 거, 여기 돌리는 여기... 무력 구주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시 내가 먼저 갈거야 내부 무력은 9시 2개예요 별별별별별 이거 12시부터 지워야 되는데 오케이. 나 근데 지금 근데 석상 터 석상 석상, 석상. 아, 석상 석상 9시부터 석상 하고어석해 이거 별인거 같아 별별별별별별별지별별별별지나 바로 돼 있네 베이 드 이거 6시 지금 못해요 6시 10시. 지워야 돼 어, 6시만 오케이. 지워주면 될것 같아 어 6시랑 12시 는좀 멀어 네 됐어요 어, 6시됐어 시만 6시만에 줘요 오케이 6시만, 6시만. 어절고 감사합니다 오, 오. 들어가면서 제감사 가저 심포 있으니까 물량 빼주지 마세요 오케이 6시만 이으면 됐대 마틴이면 뒤쳐야 돼 피갈리, 피갈리 피갈리 아니 안 먹어 건수 죽겄다 아. <웃음> 일어나면 휘둘 거야. 일어나면 휘둘 거야. 절구 조은해 알았어, 알았어. 고급절구, 나 고급절구. 어난나타이이 좋았다. 응. 완전 고봉이었어 나갈까 말 고민하던 타이에요 가가 라한번 더. 이스이스한패님안 하나 어요 지진, 지진. 두번 해요. 두 번. 한번더 가지마. 뭐, 들어가지마. 뭐, 뭐아 이거도 안 떠가지구나. 아 마티님, 마티님 살려나어 살렸어. 그래. 아 마티님 사 녹색 충저색 뭉쳐서 똥빼기. 어, 뭉쳐서 똥빼기. 어, 돌아다니기 레이저. 레이저 열 시. 레이저 스 레이저. 레이저 12시. 안톡하다. 아이거 알릴 정도 사안 나있어요? 하하하님 아니, 여긴 좀어요 안보였어. 깜빡. 찍어요, 찍어요. 못벽받아랑님 암산하나 보 네. 지금 곧 안전. 안쪽, 안쪽. 찍어요, 한번 더. 깜빡 깜빡 깜빡 깜빡 깜빡 깜빡 깜빡 깜빡 깜빡 깜빡 깜빡 깜빡 깜빡 깜빡 깜빡 깜빡 � 자, 이제 아날로그 갓 선수. 레이저. 아, 레이저. 아날로그 곧 나옵니다. 거도 깜이 절피의 율. 끝나고 동영님한요 동영님한테. 들어갔어요. 아날로그, 피갈리 아날로그 생각 이제 아날로그다 가운데 남치시로 아홉 시로 아홉 시로 아홉 시 9시 지워줘야 돼 충분히 아홉 시 그리고 이거 또 깜빡깜빡 패턴으로 또 나올 거거든 직사나 직사나 직사나 생각해요 나오면 피해 깜빡 조심 어민님 안 사나 레이저 레이저 들어갔어요 깜빡 여 가운데 피하기 피하는 거다 이거 안되면 시전이야 게이즈가 해야 돼요. 들어가면서 동북이 암자. 야어 이거 또, 또, 또, 또. 초록색 초록색 뭉쳐서 똥빼기 뭉쳐서 똥빼기. 똥 여기 여섯 치 레이저 여섯 치 레이저. 여기 좀 오섯 올라가요. 올라가요. 어. 아기서 깜빡 레이저 깜빡 레이저 밑에. 레이저, 레이저. 35줄까지 화이팅 잡았어요! 잡혔어요! 오령 오령 오령 오령 무리라 좋아 아, 좋습니다 길가굿 네. 형님 9시 쪽에 한번 신경 써주세요 기우고 있습니다 깔끔해요 아, 예. 네.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 와 이거 바꿨다 아난누워있었단말이야 3매님 안좋아해주안좋아어요 잡혔어 가요 한식 쪽 이제 좋아. 물이 좋아. 죽음이 간다 웃으면서. <웃음> 깜빡 레이저이트 찍는 암수. 거. 저 하나 남았어요. 딜러 암수 아, 하나 있는 저도 아, 하나. 나도 암수 하 에랑 님이 에 네. 남 밑에. 지진 지진. 애매하면 어, 시 어, 어, 그냥 그래, 시정 애매하면 시정시 시정 서 시정. 시정, 시정. 시정 그냥. 아이고, 아 시정 썼는데막카 맞았네. 자또 빼고. 이게차 대충이라 그래도. 깜빡, 깜빡 깜빡 깜빡 깜빡. 오케이. 오. 레이저. 바로 이었어요? 스아 아니, 아니 네, 시정 레이저. 잡혔어 잡혔어. 무력 무력. 라티님 남사나 남았고 로미 님도 남사나 남았고 궁복이 하나 남았나? 아, 나 하나 남았 하나 남았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이거 <목소리> 야 돼. 남다. 아, 빨간색 멀어져 빨간색. 검색, 검색, 검색, 아 검은색 뭉쳐 검색, 뭉쳐 검색, 뭉쳐 검색, 뭉쳐. 여기 여기 여기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뭉쳐 뭉쳐. 색 여기서 뭉쳐. 아, 끝날 아, 때까지 검색, 피갈리 검색, 피갈리 배마님 죽이 나. 야잘 피해야 된다. 한번 피하고 정이 오케이. 갔다 3 0줄 막패 막패 <목소리> 낙자 조심, <목소리> 낙사 조심 낙사 조심 이거 충북 님한번 바로 써줘요 암수 마치 님 바로 이거 풀임 네. 그래, 어 암수 다 있어 좋은 <목소리> 거야 아, 그래. 그래. 이거 낙사 그래. 많아요 낙사 그래. 많아요 정면 조심 등기가 안전이야 이거 무조건 등기가 안전이야 네 어. 등기 따라가 조금 등기 안전이야 네. 등기로 등기로 안 등기로 안나 아왜왜 있어 있다 왜 있어봐 오 네. 어, 렉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암수 아, 털게요. 네, 전방. 타바지. 전방 굿. 밀리면 낙사에요, 밀리면 낙사. 열 줄, 열 줄. 아, 나이스! 두가지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웨이야! 손오공이었어? 우후! 개멋있다, 진짜. 아, 올성클인데요? 야 뭐냐구! 와, 개워졌다, 진짜. 와, 이거 히든 웨이가 있는 줄 상상도 못 했다. 끝에 신뢰한 파괴 아끼게 만들어 놓고 웨이를 만들어 놨네. 시엔 딱 나와가지고. 시아시아시엔이 아니라 시엔 맞지 않아요? 시아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시앤은 500년 전 사가지고 아시엔은 아 제작 와개 멋있다 와 이거 웨이로 잡으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 음, 그니까 와 에너지가 진짜 개 지린다 와 마지막에 한명 날라가서 누클 했으면 이런 거기대돼있 <웃음> 아니 근데 이거 2대 조금 더 쉬운거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냥 기믹만 자라면 쓰면... 잘 피하고 잘 때리면 돼아 게이지 관리 음. 한명 안돼서 한명 죽으면 난리나니까 부활해서 죽지만 않으면 음... 한번 꽉 어... 탔다가 저거 에도 바로 죽는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어느정도면 네. 어느, 어느 싸도 될것 같아요 아, 한 2-3스텝까지 2정도는 네, 괜찮을 것 같긴해요 뭐, 뭐야 않네.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보기 아아 더보기, 더보기. 어일리아칸 아 카드 나왔네 맛있겠다. 아니, 알 아, 나는 왜카도안 줘. 아 나는 왜안 줘? 아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었다.